싶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점잖은 체하다 어두운 곳에서 슬쩍 부딪치는 눈웃음에 춤을 추고 싶었다 오늘따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그립다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하나 보다 화려한 불빛 슬픈 웃음에 나는 갈 곳도 없이 헤매이는 다 그네 하늘을 보면 금세라도 울 것만 같아 두눈 사는 이곳엔 아직까지 슬픔이 남아 모두 혼자서 걸어가는 나그네 다가보면 진실은 멀어져가고 혼자서 걷고 있을 뿐 계절이 바뀔 때면 피가 오는 것처럼 n o 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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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이곳엔 아직까지 슬픔이 남아 모두 혼자서 걸어가는 나그네 외로움을 지닌 채 얼굴 숨기고 살아가는 다그네 살다가 보면 진실은 멀어져 가고 혼자서 걷고 있을 뿐 계절이 바뀔 때면 비가 오는 것처럼 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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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는 이곳엔 아직까지 슬픔이 남아 모두 혼자서 걸어가는 나그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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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불빛 슬픈 웃음에 나는 갈곳도 없이 헤매이는 다그네 하늘을 보면 금세라도 울 것만 같아 두 눈을 꼭 감아도 사는 이곳엔 아직까지 슬픔이 남아 모두 혼자서 걸어가는 나그네 가고 혼자서 걷고 있을 뿐 계절 이 바뀔 때면 비가 오는 것처럼 내 춤을 추고 싶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점잖은 자하다 어두운 곳에서 숨쩍 부대치는 눈웃음에 춤을 추고 싶었다 오늘따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그립다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하나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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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고 살아가는 다그네 살다가 보면 진실은 멀어져 가고 혼자서 걷고 있을 뿐 계절이 바뀔 때면 오는 것처럼 내길이 오면 춤을 추고 싶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점잖은 자다 어두운 곳에서 슬쩍 부딪치는 눈웃음에 춤을 추고 싶었다 오늘따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그립다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하나보다 화한 불빛 슬픈 웃음에 나는 갈 곳도 없이 헤매이는 다 그네 하늘을 보면 금세라도 울 것만 같아 두눈 가는 이곳엔 아직까지 슬픔이 남아 모두 혼자서 걸어가는 나그네